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자 우리가 코골이 코골이 하 너무 가볍고 흔한데. 맞라서 쉽게 그냥 웃기게 되는 상황만. 하지만, 음. 앞으로 우리는 코골이라고 하지 말고, 코곤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비만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살,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코골이 부업이 생기는 이유는 어, 이 기도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호흡 생기는 이유는 이 기도에도 결국은 살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숨길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된다 말씀이신 거죠 실질적으로 숨길 그렇게 확연하게 줄그 뚜바지거나 그러진 않고요어 음. 어느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음. 목 턱선이 두 개라고 하나요 음. 여기가 두개세개 있는 사람 들 턱살 턱살 어, 네.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 여기 네.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쪽 기도에 영향을 줘요 네 어. 아 살이 쪄서 어. 턱이 두개세개가되시는 분들, 루어지는 분들? 이 부분에 네네네 네, 네. 이중턱 네. 네 이중턱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삼중턱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유세린턱도 있어요 슉슉슉 어, 유세린 타이어가 설정이잖아 아, 아. 아. <웃음> 어쨌든 그런 네. 사람들은 기도가 되게 살이 벗겨가지고 네. 네. 네. 어 그런 사람은 실제로 턱을이게 내면을 숨을 쉬어도 응. 어, 잘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살이 너무 많아서? 널, 늘려줬는데도 살이 와서 후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사람 목살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제그또 하나 테스트 해볼게. 응. 그 여자들 리프팅하는 그 마사지기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갖고 예.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리프팅해서 이 턱살도 아 빼볼까 하는 테스트도 해볼까 지금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인 거군요. 네. 네. <웃음>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수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아, 불필요한 살이 그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일 목구멍이 좁아지 는 것도 살이, 있지만 살이, 살이 붙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불필요한 세포들에게 음, 음. 영양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 필요한 공기량이 많아지는데 음. 자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좁아져서 음. 훨씬 더큰이 호흡 곤란 상태가 된다. 그렇죠 호흡 곤란 상태가 되니까 더 많이 또 빨아들이려고 음. 하다 보니 또 그것이 좁아진 상태에서 들어가니 음. 빠르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소리가 양. 커지고 그 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또 답답하니까 음. 입을 벌려서 또 기도를 더 막으니까 이제 저음 상태로 가고 무음까지 나타나고 잠을 잘못 자고 피곤하고 음. 많이 먹고 살찌고 네. 이게 약순환이속로 계속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네. 그래서 악의 고리를 끊어라 맞아 살을 빼라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어. 왜안 빠지냐 어. 아까 같은 악순환의 연속도 있지만 자는 음. 동안에 음. 잠, 수면 시간은 음. 부교감신경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음. 이 배출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음. 어, 부, 부교감신경의 우위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잠을 자꾸 깨면 어. 자꾸 교감신경이 들고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교감신경때이몸의 음. 어, 배설, 배출, 음. 음.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음. 그걸 못하는 것들을, 음.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빼내야 내 몸에 적체가 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폐청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계속 띠룩띠룩띠룩 <웃음> 적체들이 쌓이는 것이, <곳이 웃음>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네, 네. Thank you.